저 그만 그만하니 만들어 갖고 오셨네요. 이렇듯이 설리 울적해. 이듯이 설리 울적해.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겠다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온다. 중 온다. 온다. 하나 내려온다. 총 하나 내려온다. 거덩을 보아 저중 그 거덩을 보아 홀디혼중홀디혼중다 떨어진 송아다 떨어진 송아 요리 송치고 저리 송치고 이리 송치고 리 송치고 저리 송치고 고호흥 물러서고 눈빛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장삼 노닥노닥 지은장삼 실띠를 띠고 실띠를 띠고, 띠고 염두목에 걸고 염두목에 걸고 걸고 목에 걸고 염두목에 걸고, 걸고, 염주목에 걸고, 염주목에 걸고 반두파래도로 소상 반죽, 열두 마디. 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 검불 하고 내려온다. 검불 하고 내려온다. 검불 하고 내려온다. 온다. 검불 하고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 g 동 d d a 보소 o o r soul. g 아 d d a m poor soul. g o d 중아 m good boy. Goddam, good boy. Hold 콩콩 물러쓰고 콩콩 눌러쓰고 노당노닥지은장삼노당노닥지은장삼 실띠를 띠고 실띠를 띠고 염두목에 걸고 염두목에 걸고 염두목에 걸고 안주, 고개, 고, 요. 안주, 바래, 걸어 안주, 바래, 걸어 수상, 반중, 열두 마디. 수상, 반중, 열두 마디. 용두, 색인 육환장. 용두, 색인 육환장. 세골이 길게. 엄불로고 내려온다. d 동 n t h u 아 t poor. Don't hurt, p o 쓰고 도둑 눌러 쓰고 노닥노닥 지은 장삼 노당노닥 지은 당삼 실지를 뛰고 실지를 뛰고 염주 염주 목에 걸고 염주 목에, 목에 걸고 아 염주 목에 걸고 좀 하지 마 음. 어, 포인트 안 넣을 때 넣, 넣, 넣지 말고 포인트 넣을 때 넣어. 응? 응. 엣지를 줄때 줘야지 아무데나 그렇게 하지 마. 검주 목에 걸고 거기로 순순하게 내려오는데 왜, 왜 거기다 거허허 이런 거 해야 하지 마어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할때 하지 마라. 아, 그렇죠. 안할때 하지 마어 절대 못써못써 못 써, 그런 거. 순순하게 걸어. 어? 염주 목에 걸어서 거기서 염주 목에 걸면 부드럽게 뚝 떨어지는 거야요 염주가 부드러워서 울퍽질퍽하니 내가, 내가, 내가 되게 그런 게 아니야. 염주는 동그랗게 쫙 걸어서 축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염주 목에 걸고 동그랗게 쫙 거는 거야. 시작! 염주 목에 걸고 걸고 걸고 걸고 걸 걸고, 걸고, 걸고, 걸고, 걸고, 걸고, 걸고 그렇게 만들어. 거, 허허허 하지 말고 거, 거, 거, 연주 거, 못해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장 용두색인 육 황장 쇠고리질 게달아 쇠고리질 게달아처걸을 처적을 처적걸 처적을 처적을 처 w 들 흐흐 h 들 해도 되고 흐 r e a d e d t 흐 e g 들 w 들 o 들 o o d dreaded the go. Who,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을 o o o d 중내려온다를 그지 여러분들 혼자서 해봐요 거기까지 지 중내려온다시다 중내려온다 중하나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어중거동 보소 어중거동을 모아 모을 이어 자여 여러분들이 박자를 못 맞출 줄 알고 다 시킨 거예요. 이제 잘 이거 자 박차 잘 지켜야 돼 천+ 천주무 거동 보소천중무 거동의 그를보아헐허헌 혼중 다 떨어진 송 아기 아저씨 헐기헌동 시장 헐디 혼중 아. 제발 시다. 은들 은들 은을 버리고 내려오며 연물 허고 내려온다. 그제 으리지게다라 시다. 소으리지게다라 철철 철철 철 은들 은들 은을 버리고 내려오며 연물 허고 내려온다. 아, 염주목에 걸고 시다. 염주 목에 걸고 걸고 하지 말고 염주 목에 걸고 염주 목에 걸고 단주 발에 걸어 걸고 걸고 염주 목에 걸고 단주 발에 go, 하라고 걸고 걸고 걸고 좀 배워볼까? 음, 좀 쉬었다가 시켜줘. 뒤에 아하 아, 아, 요런 게 이제 염불이 조금 그 단단히 여기에서 거기는 다음 주에 배워야 돼요. 아유 사. 네, 드물게 있더라고요. 염주목에 걸고 그 음. 고를 구박에 들어가요. 어? 뭐가? 염주목에 걸고 십박에 들어가요, 구박에. 들어가요. 뭐가? 염주. 염주목에 걸고요. 로당로당 자유신당사 로당, 걸고가 장단이 어, 장사, 지, 지, 지, 지, 지, 지. 어 시, 저기 0박에 들어가야지 0박에 염주목에 거 염주목에 거 단. 걸고 단 걸고 단이 바로 들어가잖아 단, 단. 걸고 거 단. 단이잖아. 아, 네. 걸고 단이잖아 그런데 걸고 단하지 않잖아 거 걸고 단, 단. 단 하잖아 음. 그래서 거기를 길게 하니까 왜 이렇게 막 어, 짧게 어. 거, 이상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거울고, 거울고, 단주 팔에 레어 이렇게. 거울. 거울. 시다거 거가 아니야. 거 걸고. 밑에서 또 위로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가? 거얼이 아니고 거얼고시다, 거고단주발에 거얼고 단주발에 걸어 이렇게. 어, 고 다. 그렇지. 굿굿 굿. 어떻게 모양새를? 예, 모양이. 예, 소리로. 어. 응. 참멋있겠네 그러니까 그 목, 목에다 걸어서 이렇게 축 떨어진 게둥그렇게축 쳐진 그게 나와, 그림이. 단주파레걸어, 걸고 단주파레고로 그러니까 밑에 흔드는 음, 무릎 뚝 떨어져서 본청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졌다 본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가 빠빠빠빠, 빠빠, 아리, 아리랑 할때그 성음이잖아. p 빠빠빠빠 이렇게. 걸얼 어, 단주 이거잖아. 단이자 단이 푹 떨어져야지. 걸고 단주 o go, g 잖아 o go, go, g